근데 왜너아제존은안 만드는데 이키존는 만드냐? 그건 애들이 만만하고 약간 약한 존재니까? <목소리> 저 진짜 이거 얘기하고 싶었어요. 여우랑곡 보셨어요? 이번에 나온 거? 재밌 <목소리> 재밌던. 데... 그한 성인 커플이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아 애들이 있어서 너무 시끄럽다. 다른 시간으로 바꿔서 볼까? 뭐 예쁘다 막 이런 게 나왔다가 올라프가 나왔을 때는 막 다들 떡꺄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런 거를 기대했는데 그대로 나타나서 전 좋았는데 앞자리가 또그 커플분들이셨어요. 괜히 제가 더보안할 정도로 아,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럴 거면 시간을 바꿔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웃음>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노키즈좀 만들 거면 너 아재존도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웃음> 근데 왜너 아재존은 안 만드는데 노키즈는 만드냐 그건 애들이 만만하고 약간 약한 존재니까 그거에 대한 화살표로 돌리는 게 아니냐 아동혐오적인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는 게 뭔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 자꾸만 되어가는 것 같아요 아이 다운 건 뭐고 과연 어른 다운 건 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것 같아요 최근에 철들어 있으면 왜 아이가 어른답게 행동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어른이 좀 약간 뭐 장난도 많고 장난꾸러기고 그러면 나이에 맞지 않게 너무 왜그런는 이런 말을 하는 게, 이게 다 사람들 사회를 살아가면서 나온 평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쉬는 시간이 되면 복도를 질주를 하고 다니는 애가 저였어요. <웃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질주를한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고 누가 저를 쫓아온 것도 아니고 쫓아간 것도 아니고 그냥 쉬는 시간에 쉬는 시간딱 나가! 이러고 막 뛰어가는 거죠 교장선생님이 매번 뒷짐을 치고 나오셔서 너는 도대체 애가 왜 그러니? 집에서 그렇게 가르쳤냐? 그 말을 듣고 나서는 뛰어다니질 않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계속 뛰어다닐 걸 그랬어요. <웃음> 저 이게 딱 보, 이게 보이더라고요. 철든 아이. 전좀모범생이었던것 같아요. 선생님. <웃음> 제가. 전좀모범생이었던것 <웃음> <웃음> 같아가지고. 저, 되게. 네. 아, 네, 네 말씀하세요. 음, 어머니 말도 잘 듣고, 선생님도 말도 잘 듣고, 어른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칭찬처럼 들렸거든요. 좀더 그러려고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더 뭔가 어른스럽게 더 행동해야 되고, 아, 내가 애처럼 행동하면 안 되지, 앤데? 그렇게 철들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은 들어요. 뭐 생김새나 하는 짓이 그래서 짱구란 별명도 있었는데 짱구 애니메이션을 제가 하루에 한 번씩 꼭 챙겨봤어요. 짱구가 하는 행동이고 내네 행동. 어 이거 나네 하면서 너무 감정입을 많이 했어요. 그 영상 나오는 화면마다 어머니이신 봉미선 씨가 주먹 떨리기 <웃음> 이거 하면서 애가 떡봐도 그 상흔이 남아있잖아요. 속기 나고 <웃음> 어렸을 때는 이게 당연하고 짱구가 잘못을 했으니까 성인이 돼서 짱구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본인의 그 관심의 표현이거나 본인이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순수한 아이의 그 호기심? 돌아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체벌이잖아요 저는 네, 정말 많이 맞고 자란 아이였어요 어머님이 공부방을 하셨는데 다른 친구들이고하는걸 뭐 보니까 샘이 났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툭툭 이렇게 대하고 엄마한테도 좀 그렇게 대했었는데 아직도 진짜 너무 기억이 나는 게 다른 방으로 끌려가서 맞았어요 빗자루로 저는 친구들이 본 앞에서 이게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저는 만약에 아이를 낳으면 절대 그렇지 않기로 생각하죠. <웃음> 모든 체벌이 아동학대나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지만 모든 아동학대는 체벌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 시작을 잘 끊어내는 거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본게 있는데 진짜 충격받았던 게 악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키즈 유트브인 아, 엄마랑 같이 아이가? 너 못생겼어 뭐 이런 아, 거 혹은 올래 홍조 있냐? 뭐 쯧쯧 이런 거를 아이들이 스스로 했고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의견을 묻는데 저는 저가 오히려 상처받는 느낌이었거든요. 어... 어... 내가 그런 아동이 돼서 그 악플이 있는 거 평생 갈것 같은데? 맞아요. 그걸 하는 거 자체도 맞아요. 이상하고 저는 아까 계속 눈에 보였던 게저 아이를 위한 이란 단어였거든요 이게 진짜 이 행동이 아이를 위해서 하는 건지 하는한 한 블로그를 봤는데 낮잠 시간에 졸린데도 열심히 촬영해준 우리 아이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아이들을 먼저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되는 목적을 위한 베스킨라빈스에서그 아이 광고 나왔던 게 문제가 좀 됐었잖아요 여덟 살 만나 아무튼 여자아이가 나왔는데 그걸 너무 성적 로? 너무 어른스럽게 표현했다 왜 굳이 그렇게 했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하고 날 말했었어요 근데 대상이 초등부였거든요 진짜 이렇게 하이힐이라든지 연예인들이 입을 만한 망사 스타킹이라든지 노출이 과한 옷이라든지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던 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 연예인일 수도 있고 이런 대상들을 오방하는 게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이잖아요 그런 자연스러운 아이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인위적이고 사회가 만들어낸 그런 이미지를 투영시킨다는 점에서 저는 조금 불편함을 느꼈어요 외모지상주의? 이런 거랑도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쁜 어른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 말고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잘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동생이 있는데 8살 차이가 나서 지금 중학생이에요 그건 확실히 듣고요 아이들이 이런 미디어가 잘 발달이 돼 있잖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보다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빠르고 그래서 그런지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그러니까 이거 세더치를 활동하기 전에는 이게 왜 문제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공부를 하고 배우면서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많아요 그중에 하나가 쉐어런지였고 살인스타그램이라고 있어요 그 인스타그램을 대상으로 이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그런 대충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랜선이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이 이제 가를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아무도 그냥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도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는 그때는 SNS 발달 었었던 시대니까 앨범에 많이 해놓으시는데 기분 좋거든요. 아나올때 이랬구나, 올때 이랬구나 하는데 가끔씩 민망한 사진 조금 있어요. 길거리 걷고 있는데 밑에 안 입고 있더라고요. <웃음> 그 사진이나 뭐 인스타그램, SNS에 올릴 때 친구들 같이 찍으면 가려달라 이런 얘기도 하고 올려도 되는지 물어보지 않아요? 응. 네. 네, 무조건 물어봐야 똥사진을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로. 배변스타그램이라 해가지고. 배변스타그램은 유아스타그램인데 그러니까 우리 애가 이렇게 똥을 잘 쌌다. 뭐 이런 공유하는 거지. 이제 배우는 거지. 서로. 어디 아픈 거 아닐까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이들이 걱정돼서 올리는 걸 수도 있는데 애들이 커서 그 만약에 부모님이 SNL 들어갔는데 막 자기 똥사진이 있어요. <웃음> 책에서 본게 있는데 그 나라가 아이를 대한 태도를 보면 은그 나라의 수준을 알수 있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 노키즈막 생기고 아이 뭐 차별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도 우리 사회를 어느 정도 비춰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경험이 계속 쌓인 아이들이 커서도 행복할까? 아니면 지금 행복하게 느낄까? 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동의 권리의 문제는 예전보다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히 제기는 됐지만 많이 바뀌었다고는 볼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더 이상 자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남녀 문제 같은 경우는 태어났을 때 죽을 때까지 똑같이 해당이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가 아니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아이의 권리를 생각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요즘 애들 되게 무섭다.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막상 근데 초등학생들 보면 또 아니거든요. 들은 거랑 달라. 네, 어, 들은 거랑 달라. 어디서 봤던 말인데 옛날에 고대 문서에서도 요즘 애들은 폭력적이다 <웃음> <웃음> 이런 그런 문구가 있대요.